갑자기 왜 주식을 나에게 배우고 싶어졌냐? 저번에 영감탱이가 주고 간책 속에 답이 있지 않았어? 도움이 되는 책도 있겠지만 형의 말 한마디가 나에게 더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1년 뒤 이곳에서 나가서도 계속 주식을 해보고 싶어. 호철이가 주식을 하겠다는 마음은 확고해 보이네. 내가 생각하는 주식에 대한 지식은 완벽하지도 않고 많이 부족하단다. 그래도 젊은 너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은 할수 있지. 나의 질문에 산뜻 응해주었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큰 기대로 다가왔다. 호처라 지금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한 철학을 너에게 말해주마. 사람들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서 답을 내리고 말했다.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면 그것을 통해 증권시장이 형성이 되므로 기업에게는 적정한 자금의 확보와 주주에게는 배당과 기업경영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경영참가권도 받을 수 있고 배당 및 부가 수익도 생기잖아. 그래. 너의 말도 맞지만 너무 말이 딱딱하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매수주인외국인 기관, 개미들이 주식을 사는 이유는 투자한 돈보다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지 나의 경험에 의하면 주식을 사기 전에 일단 큰 흐름을 읽고 들어가야 한다. 그가 말하는 큰 흐름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전체적인 경제적인 흐름이나 동태 같다. 철진이형은 계속 말을 이어갔다. 증시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작용할 수 있으며 변수도 상당히 존재한다. 예를 들면 1998년 우리나라의 IMF, 2001년 9.11 테러, 2016년 세계버블 경제의 붕괴 등 불현듯이 찾아오는 악재들이 존재하지. 투자자들은 패닉 상태가 되어 미친 듯이 주식을 팔지만 언젠가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지. 내가 말하는 제자리는 그 기업의 적정 주가를 말하는 거야. 물론 적정 주가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 기업의 재무구조나 수익성, 향후 발전 가능성,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유를 종합해서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는 있는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한가지. 주식 투자에 앞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야 한다. 형이 말하는 큰 흐름은 대충 짐작은 하겠는데 자기 자신을 만든다는 말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 무언가를 하기에 앞서 사람의 마음은 큰 영향을 주게 되지. 어떤 각오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게 나오게 되어 있어. 그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철진 이형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서 마셨고 헛기침을 입원하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곧 다는 말을 건넸다. 형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해. 사람들은 주식을 시작하기에 앞서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아이슈타인의 말대로 복리의 신비는 놀랍고도 대단하지. 1년에 30% 수익률이 난다고 가정해서 20년 동안 똑같은 수익률이 반복한다면 1억이었던 원금은 190억이나 돼버리지. 하지만 사람들은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고 달콤한 꿈을 꾸면서 비현실적으로 살고 있어. 투자의 방법은 개개인이 다르지만 적어도 하나의 주식을 사기 전에 그 회사의 재무제표와 차트는 볼줄 알아야 해. 재무제표는 같이 투자의 척도가 되고 차트와 관련된 매매 방법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 무조건적으로 신뢰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주식을 살때 참조를 하라는 뜻이야. 투자자들이 주식을 살때 가장 많이 보는 캔들 차트를 만든 사람이 누군 줄 아니? 아니. 캔들 차트를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는 생각해 본 적도 없어. 벤저민 그레이엄 워렌 버핏, 존네프 조지 소로스는 알아도 캔들 차트를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 전설적인 투자자 홈마문의 이사가 캔들 차트를 만들었지. 나는 거래를 하면서 캔들 차트를 볼 때마다 홈마문의 이사의 정신과 철학이 생각나곤 한단다.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어라. 그것이 이익이다 베푸는 것은 유리한 것이다 라는 철학으로 평생을 일관했지. 계속 혼마 문네이사에 얽힌 이야기를 계속했다. 에도시대의 최고의 부자였던 혼마 가문은 번주나 농민 등 지위를 가리지 않고 고리채를진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했고 천재지변이 일어나 사람들이 힘들어했을 때는 재산을 털어서 그들을 구제했다고 했다. 그리고 일본 전체에서 밀란이 휩쓸 때에는 혼마 가문을 피해갔다고 했다. 그는 10분 동안 캔들 차트를 만든 혼마문의 이사의 이야기밖에 하지 않았다. 철진영이 말하는 내용을 깊숙이 살펴보면 철학적인 내용과 주식을 접목하고 있다. 정작 듣고 싶은 말은 철학이 아니라 질문한 내용에 명쾌하고 시원한 답이었다. 자꾸 철학적인 이야기만 해서 조금은 진절이가 났다. 캔들 차트를 만든 혼마문의 이사의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속에 무언가 와닿은 느낌을 몸서리치게 받았어. 하지만 듣고 싶은 이야기는 혼마문의사의 얽힌 이야기가 아니라 주식매매 기법을 듣고 싶어. 너는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마음속에 무언가와 닿는 느낌을 몸서리치게 받았다면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다고 말해야 정상이지. 다음부터는 그렇게 나에게 돌려서 말하지는 말아라. 에서 수긍하는 표정을 지었고 화제를 이어가기 위해서 말을 했다. 투자를 할때 정말 많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 가장 옳다고 생각해? 어디까지나 나의 생각이지만 주식 투자의 많은 방법 중에 답이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다. 주식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과정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은 아름답다고 생각해. 오랜 세월 동안 여러가지 방법으로 투자를 해봤어. 제일 처음에 한 것은 상한가 따라잡기야. 상한가 따라잡기, 상한가 가는 종목을 매수한다는 말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줘. 그날 상한가 가는 종목을 잡아서 다음 날에 시초 가에파는 거지. 하지만 종목 선정에 있어서 심야를 기울여야 해. 처음 했던 매매가 상한가 따라잡기라는 말을 듣고 조금 충격을 받았다. 그는 냉장에서 아까 전에 꺼내놓은 물을 다시 마셨고 과거를 회상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는 이어서 내게 말했다. 일단 전날 상한가를 갔던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선정해서 내일의 장이 열릴 때까지 계속 연구를 했어.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듯이 상한가에도 분명히 원인이 존재해 뉴스를 통해 좋은 소식을 듣고 물려든 투자자들이 만든 세력의 개입이 없는 상한가 세력이 다음날 물량을 팔아먹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드는 상한가 세력이 매집한 물량을 단가를 올려서 매도할 목적으로 만든 상한가 등 여러가지 이유가 존재하기 마련이야 하지만 공통된 원인은 매수 주체는 많지만 매도 주체가 없으니 주가는 자연적으로 상승하게 되어 있다는 거지 즉, 매수 주체가 제일 강한 종목을 매수한다면 다음날 시초가 역시 매수 주체가 강하니깐 상승한다는 원리야. 매수하기 전 거래량과 차트를 보면서 기본 분석은 필수로 해야 돼. 그리고 대부분 강한 상한가는 9시에서 10시 사이에 강하게 나타나고 세력이 매집한 물량을 단가를 올려서 매도할 목적으로 만든 상한가를 잡는 것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 상한가 따라잡기로 얼마나 수익을 올렸는데 시초가가 마이너스거나 2%야가 되면 망설임 없이 전부 매도했고 시초가가 6에서 14%일 때는 물량의 절반을 매도하고 관망했고 시초가 이하로 떨어지면 망설임 전부 매도했어. 그리고 시초가가 15에서 22%일 때는 물량의 20%를 매도하고 나머지는 보유하고 상한가로 재진입하면 다시 물량을 매수했지만 시초가가 깨지면 망설임 없이 매도했어. 마지막으로 시초가가 23% 이상일 때는 대부분 상한가로 가기 때문에 매도를 하지 않고 들고 있었어. 시초가가 깨지면 전량 매도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고수했고, 거래량이 급격히 늘어나면 매도를 한다는 자세로 임했어.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말해야 하나. 처음에는 금액이 적어서 나름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원금의 7배까지 만들었어. 하지만 사람은 항상 완벽할 수가 없더라고. 원금의 7배를 만든 것은 부러웠지만,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다는 말들은 띠. 무언가 반전이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호스닥에 신규 상장주를 상한가로 잡았어. 빨강색은 사람의 심리를 어떻게 만드는 줄 알고 있어? 빨강색 하면 떠오르는 것은 열정, 힘, 활동성, 따뜻함이라는 적극적인 이미지 정도야. 맞아, 적극적이면서 자극적이며 흥분을 일으키는 색이지. 신규 상장주가 강하게 주가가 오르면서 나도 모르게 흥분을 하고 매수를 해버리고 말았지. 다음날, 하한가로 가버렸고. 미처 물량을 매도할 수 없었어 연속해 파락했고 나이 도는 반토막이 났고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었어 좀더 안정적으로 거래를 하고 싶은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 철진형 이 빨강색이라는 색깔 때문에 흥분을 했다는 말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 믿어도 그만이고 안 믿어도 그만 이지만 내가 생각한 이론이 하나 있어 빨강색은 자극적 이면서 흥분을 유발하는 색이야 반면 파랑색은 절망 이별 고독과 상실감이라는 느낌이 강하면서도 재생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모두가 흥분하고 있을 때, 팔고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산다면 재생할 수 있다는 말이지. 그는 누구나 알고 있을 법한 이론에 색깔이라는 살을 덧붙여서 나에게 이야기해줬다. 또다시 철학적인 이야기로 흐른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그에게 질문을 하나 했다. 상한가 따라잡기 이후에는 어떤 매매를 하게 되었는데? 상한가 따라잡기 이후에도 여러가지 매매를 했지만, 주로 한 투자 방법은 장기 투자였어 그리고 내가 세력이 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상한가 매매는 매우 위험한 방법이었어 그가 말하는 세력은 IM 투전순권의 거래소를 말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가 주로 한 투자의 방법이 장기 투자라는 말을 듣고 귀가 쫑긋 섰다 그 회사의 성장성을 보고 저평가된 기업을 골라서 오랫동안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책에 적혀있는 것처럼 그 회사의 주식이 오르는 거야 따르릉 따르릉 말하기가 무섭게 컴퓨터에서 벨이 울렸고, 철진이형의 얼굴은 상기되었다. 호철아, 위에서 연락이 온것 같다. 매매 방법은 다음에 정리해서 줄게. 그래 정리해서 줄 거니까 내일 방에 찾아와. 표정에서 정과와 다른 싸늘함을 읽을 수 있었다. 그의 말투는 행사수선했으며, 지금 오는 연락은 중요한 것임은 틀림없다. 바로 인사를 하고 나갈 수도 있었지만, 나의 편지가 들어있는 그에게서 빌린 책을 건네줘야 했다. 형? 그럼 내일 다시 찾아올게. 아참, 그리고 내가 빌린 책은 주고 갈게. 편지가 담긴 책을 건네주고 부려부려 철친 이영 방을 빠져나왔다. 내일 그를 찾아가면 편지를 읽고 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다. 나도 모르게 회심의 미소를 살포시 지었다. 다음날 습관처럼 발걸음은 그의 방으로 향했다. 오늘은 다른 날과 다르게 방에 들어가기 전에 노크를 했다. 똑똑똑 들어와라. 형의 대답을 듣자마자 방문을 활짝 열었다. 방문 앞에는 아홉 병의 술병이 있었고 담배 연기와 알수 없는 이상한 냄새가 나의 코를 자극했다. 어제의 전화 때문에 변화가 있었거나 나의 편지를 읽고 변했다는 것을 조금은 직감했다. 좋은 아침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인사를 건넸지만 형은 아무 대답도 없이 침묵했고 그의 눈에서는 지금까지 볼수 없었던 애잔한 눈빛을 지었다. 그리고 무언을 유지했다. 형 어제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아니, 그런 것은 아니야. 어제 이야기에 어디까지 했더라? 그는 대화의 화제를 어제 이야기로 돌렸고, 나는 수긍하는 척하며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다. 어제 이야기를 계속 다짜고짜 캐묻게 된다면, 우리를 감시하는 그들의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장기 투자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위에서 연락이 왔잖아. 위에서 연락 온 것은 별로 궁금하지 않지만, 장기 투자에 대해 듣고 싶어. 그래 장기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구나. 어제 일인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는 것 보니 점점 이곳에서 늙어가네. 장기투자라 재무제표에서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흔히 말하는 매출액, 단기순위, PBR, PR이 중요하지 않을까? 아니 재무제표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 명심해라 전부 다 중요하다. 야 로아 부채비율 등 장기투자를 하기 에 앞서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것은 필수야. 그럼 장기 투자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옳아. 저평가된 주식을 사서 묻어주는 것.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주식을 사는 것. 코스피 지수가 많이 떨어졌을 때 우량주를 사는 것 이것밖에 모르겠어. 내가 한 투자 방법을 가르쳐 줄게. 조엘 그린블라트의 마법 공식 자본 수익률 플러스 이익 수익률. 즉 PR 플러스로아의 순위로 산출하는 방법을 조금 활용하는 것이지. 그 기업이 투자한 자본에 비해 얼마만큼 수익을 낼 수가 있을까. 먼저 생각해야 돼. 조엘 그린블라트는 15년 동안 꾸준한 수익률로 마법 공식을 증명했지만 일반인들이 무작정 공식만 믿고 주식을 사는 것은 무리가 있어. 왜냐하면 기업을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이지. 조엘 그린블라트의 마법 공식이라 처음 듣는 이야기야. 내가 아는 장기 투자의 대가는 워렌 버핏이라고 생각해. 워렌 버핏 역시 뛰어난 인물임은 틀림이 없어. 나 역시를 그를 존경하고 있어. 마법 공식을 적용해서 점점 살을 붙여나가는 것이야. PBR과 PR이 저평가되어 있다면 그것은 금상첨하고 부채 비율은 낮아야 한다는 원칙이지. 주식은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주가를 예측해야 돈을 벌수 있어. 즉, 경기의 흐름이나 미래를 보는 눈도 길러야 해. 형, 하지만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를 매수했을 때는 p r 4 2의 주식을 매입했어. 대단한 고평가로 투자하기에는 어려운 값으로 보여. PBR 0.4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 자산가치 PBR원이 기준으로 하면 자산가치에 비해 무려 2.5배 저평가된 상태였어. 고카콜라 성장성에 투기적인 배팅을 한 것보다는 성장성을 확신할 수 있는 종목에 자산가치를 보험으로 투자한 것으로 간주해